공개합니다! 짜 자, 여러분, 여기 의자에 착석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네. 자, 저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있나요? 잘 지내셨나요, 동안 예, 요즘 뭐하지 알아요? 뭐했어요저 <웃음> 어제 CD 포장했는데 보내는 이에 저희 집 주소가 다 적혀있었어요. <웃음> 약간 죽만는데1에 <웃음> 있으시면 한명씩 질문 부탁드릴게요. 어떠세요? 우승은 너무 답이 아, <웃음> 아, 아저저궁금요 일단 나이가 궁금합니다. 어 나이. 95년 생이요 MBTI가 무엇인가요? e n f 혹시 술을 좋아하시나요? <웃음> 아주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네. 혹시 거주지가 어딘가요? <웃음> 아, 거기 한곳. 아 거기서 자주 뵐거 같네요 이제. 누구 <웃음> 우리가 맨날 가는 학교에 있는 곳슨지 예. 혹시 그러면 주량 은번 대충 어느 정도 되실까요? 두병 정도 됩니다. 오! 예! 예! 예! 일주일에 몇 술자리 정도 참여하세요? 어제도 마셨습니다. 왜왜 좋아? 멤버들 다 얘랑 얘랑 나는 간신히 참았어. 아 멤버들 다 자취하면 좋지 않아요? 아 좋죠 좋죠. 아 좋죠. 아 원래 직업이 뭐예요? 오, 이거입니다. 아 이게 원래 유튜브 쪽야 이거입니다. 지금 술면 지금 못 하시는데 지금. 셋 중에 아프신가요? 네. 아어감기로졌어 저희 중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오몇 명이요? 유준호 씨입니다. 네. <웃음> 맞네. 아, 그러면 y 은 누구예요? 영동. 영동. w y o 생각하세요?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 맞았던 거없 t know. You don't know. y 이 u d 이 n 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 o 이상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생각해되 돼요. 그럼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자상한 남자입니다. 누나. <웃음> 밥은 먹었고. 하늘 올숲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자상하지 않았어? <웃음> 뭔가 뭔가 속이 <성이> 뭔가 구려요. <웃음> <웃음> 성이 <웃음> <굴려>. <웃음> 그럼 마트님, 저 스탠드에 걸려 있는 선을 떼주세요. 어, 공개. 아유인 누나! 와 신기해 화스중 살고 28살에 공룡 슈퍼를 하고 술을 마먹고 어제 도 마시고 어떤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 처음에 들어오실 때 텐션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아나 큰일 났다 나 진짜 <웃음> 너무 긴장된다 네, 아, 그런 거 아, 있었거든요 진좋신편 아니에요? 아, 술 먹으면 소주 주앙 시킬까요? 시까 사장님 언제 결정된 거야? 아 원래 긴장이 가있었 생각하고 유인님도 저희랑 5년 전에 함께 했었거든요. 어... 제가 선배인가요? 어, 이렇게 되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보가애매잖아요 <웃음> 제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 유인은 나는 막내죠. 그러네. 이 유인은 30대에서 나좀못 벗어났어. 어형 어? 이번에 나이 아 그래도 30대네요. 아, 아, 그래서... 아,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성분들 중에 유일하게 그 누나 누나예첫 누나여 가지고 저는. 왜이 거예요? 제대로 한번 유진님 가주세요. 누아이콘 네? 자, 제 아, 저도 아, 저도 아, 이 나치 가려요. 나나치가하 아, 하나, 아, 아, 뭐야? 뭐야? 야, 아 미안해. 아, 왜 미안, 그냥, 그냥, 그냥, 네, 막, 그런 게막 조장하는 게 진짜 나나치 가려 고유진아이콘 네. 시작. 유진 너무 나죠 그럼 다시 다시 유한아이 시작. 이런 거요 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다 그래, 그래, 그래, 다래 그래, 그래, 그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그 희한이가 보이시면 되잖아요. 아 맞아요. 경력직이네요. 네. 그유튜브에뭐 축구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목소리> 유튜브에 뭔가 차근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알고보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네? 네. 근데 확신 많이. 네.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무 기대가 되신다. 댓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웃음> 유툰는왜 유튜브 고인물을 먹어보냐? 아! <웃음> <웃음>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 <웃음> 유툰은 <유토가> 2016년부터 <2차> 했거든. 요유희님이랑 저랑 처음 <웃음> 본게 2017. 0년 소진만이었을 거예요. 리툰 하기 전에. 근데 너 어떻게 봤어요? 그때요? 아이분시겠구나 아니, 어, 오, 오, 무슨 일이야? 뭐안되다뭐아이콘 아이콘팩! 뭐 잘하지! 하나, 둘, 어. 아니 시키지도, 시키지도 않으 윙크를 낳는데? 윙크, 윙크는, 아. 윙크는 받지 않지 않는 말이야! 약간 부끄워 하시는 얘유가이님이라는 저희가 알았으니까 상실에던점 주문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리플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침묵을 잘안 하는데 한번 하고 싶어서 침묵 싫어하면 리플 싫 거처럼. 고 저게 내 인정에 특징이야 리플 싫어 탁적이야 진짜 네 <근데 목소리>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예전에 같이 한번 했었어 가지고 정이 있으니까 <목소리> 나도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네요 <목소리> 나도 안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쁘셔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모르겠어요 <목소리> 어, 뭐 하지마 <목소리> 저희가 또 이제 촬영을 끝나면 자연스럽게 또 바로 회식자리로 넘어가는 아, 그런 사람들이서더 아, 아, 아. 빨리 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네. 그쵸, 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 그러면은 앞으로 함께할 아. 유희님께 큰 박수 예! 감사합니다.